진식이 정말 죄송한데 이게인인가라노가 음. <웃음> 사실 이거 뽑혀 있거든요. 아! <웃음> 아리아나 그란데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리프레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잘 왔어. 잘 나왔어? <웃음> 이것도 리플의 영상의 한 일부분입니다 <웃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리플 아이디어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벌써부터 불참자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대기 인력 두명이 있습니다 두이요 익숙하다고 하는데 합니다. 자 그러면 익숙한 최마태 씨를 모셔놓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로 아이디어 회의할 때 선피디님이 자주 듣는 편입니까? 네. 그렇다면 주로 늦게 올때 자주 하는 말이 뭐, 뭐죠? 뭐 싹을 알아. 싹을 먼저 받고 시작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선피디님의 예상 반응이 뭐죠? 이런데 어떻게 싹? 알겠습니다. 예상하는 것을 조금 있다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싹 뭐해? 어? 회의야? 내가 시방 오늘 늦게 왔어. 어? 난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한뭐 아, 바빴어? 어떡해 <웃음> 정답입니다. <웃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예상. 오늘 제국도 회의 들어? 와니 네, 저는 그냥 그저 참여자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못 찍고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뭐? 오늘 오늘 찍을 까 오늘 소품 준비 못한다고? 다음, 그래? 다음. 아니 맨날 다음 주 것만 아이디어 얘기하잖아. 오늘 오늘 못 찍을 거냐고. 두 시간 뒤 있다 촬영인데. 제꿈비와달마시안이야지고달마시안이다말 시간. <웃음> 다양시안백한말시 달마시안, 그래서 말시비개 양말 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말가 비디오. 개 육아 프로그램. 네. 오케이. 요즘 개 육아 프로그램 유명해졌네. 오늘은 못 찍네. 이렇게 네. 그래, 또 있네. 아니 아, 잭 꾸비는 카사노바. 잭 꾸비는 카사노바. 그래서 잭 꾸비 연애 스킬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연애 스킬 알려주기 오케이. 그럼 오늘 이거 할까? <웃음> 누구한테알려주는 건데?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면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 예시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웃다. 그럼 여자 갖고 올 건데? 오. 여자는 음. 있는데. 세명중한 명이지 뭐. 일. <웃음> 아니 지금 회의시가 회의시장 5분 만에 지금 안경을 벗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요 괜찮네. 첫 번째 편 주제가 뭔데? 손잡은 거. 손잡는 거. <웃음> <웃음> 어, 왜 손잡기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 내 친구도 손잡기 힘들어가지고 어쩜 어쩜 봐 특히 저희 시청자분들은 <웃음>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들 많잖아요. 네. 연예에 대해서 한수알려주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두 번째 편못 찍을 거냐고. 뭐. 키스하기, 키스아 뽀뽀하기 뽀뽀하기, 네. 뽀뽀하기 뽀뽀하기 게스트분인데 뭐그세분 여섯 여섯 분세분 중에 네. 제곱 가 뽀뽀하시고 싶으신 분들 뽑아가지고 없으면 없으면 뭐 제곱이랑 왔여몇명 있잖아요 아 쌈여 들어가죠 오케이 쌈여 서브 저에 중에 정말 죄송한데 네. 이게 회인가요 <웃음> 아 진짜 진지하게 들으시는 네. 건가요 우리 진짜 회 이렇게요. 해 <웃음> 맞아요 우리 해요? 진짜 형이 이렇게 요 진짜 핸드폰 하나 들고 이러다가숯빵이 얘기 나와서 숯빵랑 찍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웃음> 말씀하신 이 후보군에서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지도 모른다는그래서제국과 그렇죠. 달마시안도 우리 테레랑 찍고 제국이 에크서 토너가고 이거 진짜 형 여자 후배해볼게 아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코과유진의 웨딩 마차 이런 거에 안요 웨딩 마차요? <웃음> 어, 신데렐라 거그 호박 마차 같은 네, 느낌 네, 아니에요? 실제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늘리나고 있어요 지금 이 아, 시국 때문에. 네. 마차를 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웨딩 드레스랑 이런 거다 구해야 되는데 이제 힘들 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웨딩 웨딩 식자도 식자 예약해야 돼서 식당에도 돌아야잖아요. <웃음> 진짜 신고 돼요? 네, 진짜 진요 <웃음> 인원을 한도 예, 한도를 하고 있어. 너 듣냐? <웃음> 아 이런 합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한거 같아. 에, 너는 <웃음> <넌> 아이디어. <웃음> 저요? 페이 씨가 내 아이디어 좀 갖고 와. 내가 돈나 갖고 오. 왔는데 지랄이야 오늘, 오늘 못 찍잖아 오늘. 유진이의 제로 투 감상. <웃음> <웃음> 오늘 찍자. 유진이가 제로 투 추고 이제 나머지들 보는 거야. <웃음> 리액션. 어 리액션 하기. 야 이거 쇼츠로 가자 아찔하다 아... 언제까지 해요? 뭐이정도는 그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오늘 뭐 찍을 짜식도 못 짜겠어요 그러면 그거 하면. 어때요? 저희가 지금 저번부터 양세찬 게임 훈민정 게임 했잖아요 네. 저기 안에서 일심동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일심동체 게임? 네. 오케이 일심동체 게임 콜 요거는 찍는다 이렇게 쉽게 되나요? 문제 좀 준비해줘 열 문제만 물은 뭘로 할까? 틀리면 틀리는 거지 오 틀리면 벌칙이 있어야지 <웃음> 그게 뭐야? 틀리면 틀리면 당연한 거예요 <웃음> <웃음> 맞는, 맞는 말을 하셔가지고 평소에 회의할 때 맞는 말을 잘안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맞는 말만 해요. 저는. 아니 맞는 말이랑 차 맞는 말 골라골라 하고 있어요. 고로고로 <웃음> 하시거든요. <웃음> <오, 오>. 아, <웃음> 보통 회의가 이런 식으로 몇분 정도 진행이 되죠? 한 아, 2시간? 2시간? <웃음> 진짜 길게 할 때는 밤새 잘 뜯어있고. 이거로 밤새도록 하자고? 잠깐 촬영부터 차량, 가요. 네. 그럼 단 나가시면.. 백끝! 그러니까, 고생했다. 네. 내일 촬영하자. 미진아! 어.. 정말로 이렇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뭔가..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의를 짧게는 두시간 길게는 밤새서 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촬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것이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촬영 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다 지금 이 안에 촬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따라 가보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아리아나 그란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설렐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 리플 출연님들의 긴장되는 여러분. 표현 네촬영 시작됐습니다 저... 아 여러분 요즘 단합력이 어?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리아나 그란드 말입니다 단합력이 어? 좋았던 때가 없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안 좋긴 해요 우리 둘이요? 친구! 저기 바로 리얼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께서 쪼이들, 보시는 이렇게 해서. 모든 장면들은 편집되거나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 보시는게 리얼입니다 아 뭐해! 뭐해! 뭐해 아! 뭐, 뭐, 야, 뭐, 뭐, 야, 뭐 네, 리플은 이렇게 서로 훈육하는 그거 과정에서 꽃이 피웁니다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 이 절대 야, 화를 내는게 아닙니다 욕이 아, 난무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께서 아, 보시는 모든 과정이 순화해서 하다 보여드린다는 하다 점을 하다 영역하게 하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성공이에요. 모자라지만 하다 착한 하다 친구들입니다. 하다 하다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는 사랑스럽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갑니다. 야구 하나 둘셋 셋! 야구,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야 마태웅 문제야 마태웅이. 와 야구야구야구야구지. 야구 공을 던지는 게임이야. 3명이 다이랬데 니가 틀리면 음. 니가 X인인거에요 우리 3명이 어린이 친구들은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은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 리플의 아 촬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촬영을 우당탕탕 찍어놓고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 바람형이 의 서울샤르 서울 힘들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편집은 인터뷰 중 안입한 오라의한 번이네 편집은 안 하고 LCK를 검색합니다 <웃음> LCK 많이 들어봤는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화면을 이렇게 이중으로 분리했는데 굳이 본인이 보고 있는 걸 여기 왼쪽에 띄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운데는 롤을 켜놔서 왔다갔다 하는 도중 계속 시선에 걸릴 수 있게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야그 포인트는 그니까 가운데다 설치해 놓는 거죠? 그쵸, 그쵸. 거쳐가면서 보이려고 그쵸, 그쵸. 아 정말 리얼을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편집하시면 됩니다 아 편집할 때꼭 환기시킬 수 있는 네, 무언가가 네. 필요하다 아. 올림픽이면 올림픽 컨트럭오 좋네요 그거는? 편집한 거다보여주신 건가요? 뭐.. 봤잖아요 <웃음> 편시을그 <웃음> 마태님이 편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애들 말 잘했으면 좋겠다 음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말을 왜 이렇게 하지? 왜 자꾸 했던 얘기 또 하지? <웃음> 그리고 또두 번째는 오늘 어, 왜 이렇게 나와 뭐 생겼지? <웃음> 에이 얼마나 귀여워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귀엽잖아요. 저는 무기력한 마태형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빨리 해야지. <웃음> 빨리 해야지. <웃음> 빨리 빨리 하고 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다 하면 정해야죠. 아 다음 영상하죠아 다음 영상. 하루에 보통 몇 가지 영상을 편집을 하시죠? 뭐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보통 이제 다른 피디님들이 하신 걸 <웃음> 총합해 가지고 음. 이제 영상이 뭐 잘나는지안 나왔는지 음 체크하고 이제 마무리 정편을 하죠. 음, 음. 그러면 혹시 그 편집을 하고 나서의 뭐 그런 뿌듯함, 뭐 성취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걸 가지시긴 지다 써요. <웃음> 아 그렇겠네요 <웃음> 지금 이 편집 일을 지금 몇년 동안 하고 계신 거죠? 한 5년 됐죠? 5년! 아, 지났다기 보다는 아, 좀 네. 맨날 같은 걸 하면 음. 좀 떨어져요 아 같은 뭐걸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때 뭐 숙박왕 새로 한다던가 제꿈비에가서뭐 음. 이런 거 한다던가 <웃음> 그런 거 새로 하면 재밌죠? 제에아 <웃음>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하면서 막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할때 되게 그런 것들이 가끔씩 차오 른다? 그렇죠 음... <웃음> 그런데 말입니다 <웃음>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업로드의 순간인데요 그 순간을 썸피디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업로드를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럼요 지금 유진이의 얼굴이 변형되고 있는 거 같은데 변형이 아니라 이게 카메라가 외국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냥 현실과 싱크를 맞추는 점아또 말을 이쁘게 해주시는 버릇이 아 그렇죠 저희 패널들은 다 실물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러면 썬피디님 업로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 주 좋은 제목을 선정했다 어.. 자극적인? 아니요관심이 가는 관심이 가는 자극적인 거랑도좀 다르죠 혹시 최근에 리플 영상 중에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목은 뭔지 알려주실 수있으십니까아아무래요 이거 아닐까요거거죠 <웃음> 남자, 아... 남녀 네명이 자동차 안에서 <웃음> 남녀 네명이 자동차 안에서 물론 썸네일은 포천 드라이브 여행 그죠 하지만 이 제목이 정말 화제 가녀였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어, 뭐야? 제목 끝이 아쉬워 AVI 붙여주지 <웃음> <웃음> 제목 끝이 아쉬워 AVI <웃음> 제목 킹받네 <웃음> 기복보고안 들어올 수 있냐고? 아. 아, 이런 댓글을 되게 즐기시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드립이 아니라 살짝의 유머죠. 아. 살짝 15세 코드의 유머죠. 아하. 네. 아, 그러면 그 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살짝 좀 보여주실 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자, 일단은 우리 이쁜 네, 유진이가, 유진이가 있네요. 지지뽕. 네, 이쁜 유준이가 있어. 뽕찌지 하셨죠? 뽕찌지 자, <웃음> 익숙하게 최근 파일에서 뭐가 이런. 이러한... 음, 신나게 노는 고어왜 저런지 몰라 하고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자막을 일단 음. 저희의 시계니처장 혹시 그 텍스트를 선정하는 음. 기준이 뭐 음. 따로 있는 겁니까? 어 일단 이 위에는 그냥 에피소드별로 가는데 음.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가는 게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성 영상이 조금 있으니 그거는 특별편으로 저희가 따로 처리해서 시청자분들이 혼돈이 있지 않게 오. 하는 거고요 혹시 이런 제목의 영감은 보통 샤워하실 때나 뭐 변을 누실 때나 <웃음> 뭐 어느 지점에서 얻고나시죠 노래를 듣는다말이렇게 헤드셋을 끼인 이유가 헤드셋을 음. <웃음> 그렇게 껴요 아이 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니귀좀 확대해 주시면 네. 아시겠지만 이 귀가 거의 90도로 꺾였거든요 네. 만두기라고 하여서 네. 네. 좀... 아 이게 지금 밀려서 그런거고 <웃음> 주로 어떤 노래를 듣나요? 장르가 뭐 글쎄요? <웃음> 들어보실래요? 아! 이라노가 네. 사실 이거 뽑혀있거든요 아, <웃음> <웃음> 에잇 네. 아니 그럼 뭐 그러면 이제 제목까지 딱 지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어. 이제 오늘 저녁에 공개를 할수 있게 되죠. 어. 예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서 네, 이젠 댓글 같은 걸 관리를 하죠. 아, 댓글을 관리하십니까? 이렇게 네. 음. 댓글을 보다가 네. 이렇게 빡... 삭제. 하고 뭐내 음. 채널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하고 이런 제목을 해놓고 미더님 진짜 예쁘다 좋아요 200개 이런 거는 지우기도좀 애매해요 음. 타이밍을 놓친 거죠 4시간만에 음. 근데 이거는 4시간만에 좋아요 200개가 달렸다는 건 어비징이라는 뜻이에요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통해서 이런 분들은 깔끔하게 삭제 음.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업로드 과정이라는 거죠 음. 그렇죠 에헤. 업로드 직후에도 댓글을 관리하고 네. 음. 자, 뭐 이렇게 해서 음. 아. 영상은 뭐 아, 제작이 끝난거 네, 어쨌거나 어, 인터뷰 응해주셔서 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가볼까? 가보시죠 오늘 드다 했으니까 촬영하러 가야겠다 음흠. 여기까지가 리플의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리플의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양정 место yes.